맛이야맛녀 l 야 o k at you. i 이렇게 i 안 보는 o c h e 지켜야 y o 다 먹게 생겼어 이거. <웃음> 참. 아, 어이이 없네. The 아, h 아삭아삭 아삭 소리가 있어, 나는? 세상에, 세상 맛있게 먹어. i 주려 to make a b 야 o 지금까지 <웃음> 이거 김치. 하이한테 아, 쌍 아, 그렇게 맛있어 이거 맛봤네, 이거. 마부. 너무 나 아이, 이거 잘 봐, 얘. 이거 훔쳐먹어. 아까 이러고 있는데도 다맛사가서다 훔쳐먹었어, 너. <웃음> 그렇게 했으면 또 치물리잖아, 아이야 너. 뭐. 아, 나 진짜. 브랜드는 안 먹었으니까, 그럼. 조금만 아, 먹어줘. 캬, 조금만 먹어 이제 별 별로 없을 것 같아, 가, 이제 하야 이건 안줄 거야. 아무리도 있어. 음. 아니야, 니가. 니지 엄마. 응. 왠지. 말투 잘어니데 앉아 있어. 그게 어디야? 어 여기 있는 거야? 어머, 어머, 근데 또 얘네들이 없으면 되게 심심해 여기. 뭐가? 페퍼 왜 왔어? 어, 페퍼도 너무 잘하는데, 그냥 일단은 왔어? 페퍼가 또, 알지? 어마게모지 <웃음> 어, 엄마랑 <웃음> 눈 저, 저, 저, 저, 내 저, 정말. 엄마 저, 저, 얘네들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미끄러지. 이제 네. 물을 봐, 이렇게 뒤로, 뒤로 가, 뒤로 야야야야 야야야 <웃음> <야, 야, 야. 웃음>